안녕하세요 코리안시아TV의 제이콥입니다 오늘도 간추린 태국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아 오늘은 살짝 김이 빠지는 소식이 있습니다 국제선 항공선 폐쇄 6월 달까지 추가 연장 타이항공 부도위기로 인해 회생한 국무회의 상정 태국 우기처에 접어들면서 곳곳에서 폭풍가 예상됩니다 방콕 시내 대중교통 운송시간 연장되었습니다 태국의 소식과 현황이 궁금하신 분들은 본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코리나시아 t v 에큰 도움이 됩니다. 첫 번째 소식 전해드립니다. 2020년 5월 16일 태국 민간항공국은 5월 31일까지 적용이 되는 국제선 여객기의 착륙 금지 조치를 한달더 연장해서 2020년 6월 30일까지 폐쇄한다고 밝혔습니다. 신종호흡기 감염증 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실시하고 를 있는데요. 국제선 여객기의 태국 착륙 금지를 4달 말까지 연장한 것입니다. 연장조치 발표는 이번이 다섯 번째입니다. 이로 인해 외국인 여행객은 물론 워크 퍼밋이 있고 태국에서 체류할 수 있는 비자를 소지한 모든 외국인들의 태국 입국 금지가 유지가 됩니다. 입국 제한 조치는 태국에 진출한 한국을 포함한 그 모든 각국의 기업 활동에 제약을 주고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기관은 화물편이나 인도적 지원, 의료 활동 등 당국의 허가를 받고 있는 여객편의 운항은 사용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정부전용기와 군용기 긴급착륙과 불시착 여객기 그리고 송환용 여객기도 운항을 제한하지 않는다고 전했습니다 아직까지 외국인이 태국에 입국을 하려면 조금 더 시간이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가능하면 한국에 대해서만큼은 아무쪼록 빠른 입국 제한 해제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태국 정부는 한국을 감염 위험 국가에서 제외하였다는 내용 그리고 감염병 사태가 진정이 되어가면서 여러가지 상업시설들에 대한 제한 조치들을 완화하고 있다는 소식을 알려드렸습니다 바로 위에 눌러주시면 해당 영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타이항공의 적자 회생안이 국무장관 회의에 오를 예정입니다. 호흡기 감염병 확산 사태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들어 항간에 물밀듯이 퍼지고 있는 타이항공의 경영적자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법정 파산 처리까지 가할수 있다는 수준까지 언급이 되었고 급기야 태국 정부의 뿌라유 이 찬호차 총리는 오는 5월 19일 정부 국무장관 회의에서 타이항공의 경영 회복을 위해 안건이 상정될 것이라고 전하였습니다. 타이항공은 C19 사태 이전인 2017년도에도 21억, 1000만 바트? 와 이게 한화로 약 800원입니다. 막대한 순 손실을 기록한 뒤 손실의 규모가 지속적으로 늘었고요. C19 사태로 전세계하늘길은 물론 국내선까지 운항 중단이 되면서 경영 상황이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3월에는 회장이 취임한지 2년이 채 안되어서 물러난 상황입니다. 타이항공 마일리지를 계속해서 쌓아오신 분들 올해 타이항공을 이용하실 예정이신 분들 이미 카이항공으로 예매하신 분들은 특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태국의 국영 항공사이면서 세계적으로 항공사 평가에서 항상 상위권에 앵크되는 항공사 중에 하나였는데 어쩌다 이렇게 되었는지 정말 안타깝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태국은 무더위 속에 곳곳에서 하기철 폭풍가 예상된다는 소식입니다. 5월 18일 태국기상청은 북부지방과 동북부지방이 여전히 40도 남짓하는 무더운 날씨를 보이는 가운데 하기철 폭우가 쏟아지는 상황이 예상된다고 하였습니다. 아울러 남부서쪽의 경우 푸켓, 끄라비, 타오락, 꼬리페, 뜨랑 등이 되겠습니다. 벵골만으로부터의 하기철 태풍의 영향으로 엄청난 폭우가 쏟아지고 해상에서도 높은 파도가 일 것으로 예상돼서 소형선박과 어선의 출항을 금지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푸켓 등 태국 남부 지역에 계신 분들은 호구 피해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저도 과거에 푸켓에서 스쿠버 다이빙 강사로 일할 때 아침에 기상해서 하늘에 먹구름만 끼어 있어도 바싹 긴장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번째 소식 전해드립니다 2차 락다운 해제 완화의 일환으로 방콕 시내의 모든 대중교통 운송 시간이 연장됩니다 연일 신종 감염병 확산 사태 관리 결과가 좋게 나오면서 제2차 락다운 해제 조치가 발표되었는데요 5월 17일부터 운행 시간이 연장되는 이 방콕의 대중 운송 교통수단들은 시내버스, 지상철, 지하철 등입니다 야간 통행 금지 시간을 1시간 더 눌러준 것에 대해서 방콕 시내버스는 새벽 5시부터 야간 10시까지입니다 이렇게 운행이 되고요 전철, 지상철과 지하철 모두 포함됩니다 야간 10시 30분까지 운행을 늘리기로 했다고 전화했습니다 야간 통행 금지시간이 변경도 되고 이에 따라 방콕의 대중교통 시간도 연장이 되었고요 마치 아이가 걸음마 하듯이 한걸음 한걸음 좋은 흐름으로 나가는 아것 같습니다 국제선 여객기의 착륙 금지 조치가 연장이 되고 태국에는 외국인의 입국 제한이 최소 6월까지 연장된다는 소식에 다소 맥빠지는 기분이 들수 있겠지만 질병 감염 위험국 명단에서 한국은 제외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조치는 한국에게만큼은 얼마든지 상황에 따라서 변경이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광, 서비스의 의존도가 높은 태국의 특성상 언제까지 입국 동세를 일변도로 갈 수만은 없을 것입니다. 위험국가에서 해제를 시킨 후에 바로 입국 재개를 풀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천천히 천천히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다 보면 결국은 풀리지 않겠습니까 이번 주쯤에 5월까지 연장되어 있는 태국 국가 비상사태 조치를 추가 연장 시행할 것인가 아니면 해제할 것인가 하는 논의가 이루어진다고 하니 아무쪼록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코리나시아 t v 에서는 태국의 이슈가 되는 소식들 태국의 문화, 사회와 관련된 영상들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구독을 누르시고 알림 설정 해주시면 태국의 다른 뉴스들 그리고 태국의 사회와 문화에 관련된 컨텐츠들을 지속적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편한 시간 되세요